반갑습니다 소롱부동산 수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어, 원래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원조합원 분들과 아니면 관리처분인가 후에 그 승계조합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그리고 파는 시점이 어,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나서 이주를 하면서 파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어, 승계조합원 이었지만 집이 완공되고 나서 파시는 분들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원조합원이신데 입주 후에 완공 후에 파시는 분들 차고 파는 시점들이 다 틀리잖아요. 어, 그런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에 따라서 취득기준일은 어, 정확하게 언제로 보는지 그리고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어, 양도할 때 어취득기준이라고보유기간에 대한 정리 이걸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 먼저 취득기준일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취득일은 어, 종전주택취득일 음, 여기 보면 원조합원은 어, 종전주택 그 제일 처음 종전주택이라 하면 원래 있던 집 있죠 그걸 얘기합니다 이 종전주택이라 하면 관리처분 전에 원래 집 샀던 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원조합원은 이렇게 나누기를 원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이전부터 갖고 계시는 분 성계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이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보유하시는 분 그리고 일반 분양은 조합은 입주권 외에 그냥 청약 통장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 분양을 받은 요렇게 세 개의 경우로 나누어서 애매매한 날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 기준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 조합원은 처음 집 샀던 그날 그다 승계 조합원은 그게 언제가 되느냐 하면 어~ 입주권일 때는 그냥 입주권이에요. 승계 조합원은 그 주택을 취득한 날은 언제냐 면 어, 새 아파트를 완공한 주택을 종전주택하고 달리 구분을 해서 이제 신축주택이라는 용어로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신축주택의 사용성인일 첫째 사용성인일 두번째 임시사용성인일 어, 요런날 기준이 딱 지도길입니다. 내 네, 잔금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요 사용성인일, 임시사용성인일 요런거 기준으로 그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은 어, 잔금 치는 날하고 상관이 있죠. 어, 이런 분은 잔금 청산이라고그 다음에 사용성인일, 임시사용성인일 이런 날과 비교를 해서 빠른 날이 아니고 늦은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어, 이건 왜 이렇게 되 있냐 하면 어, 우리가 예를 들어 현금으로 어 한꺼번에 이렇게 돈을 확 내는 경우에 선납 할인 이런 거를 제도를 적용하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직 사용 승인일이 한 5개월 뒤에 떨어지는데 그 5개월 이전에 현금으로 잔금을 다 쳤다 그러면 잔금친 5개월 전에 그 취득일이 취득일이 냐 아니에요 기다리셨다가 사용승인일이나 임시 사용승인일이 떨어지면 그 날이 취득일이 되고요 만약에 또사용승인일이 오늘 떨어졌어요 이제 오늘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날짜가 잡혔어도 다른데 집이 안 팔려서 입주 그 기간을 주는 통상 2개월을 한참 지나서 연체료까지 물고 그리고 잔금을 치는 분들도 계시죠 어, 그럴 경우에는 그 잔금일 사용성인일과 잔금일 비교해서 늦은 그날이 취득기준일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세세하게 짚어드리냐 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냥 막또 그 매각을 할때 흔히 승계조합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잔금을 치잖아요. 이것도 어, 잔금 친 날부터 그냥 2년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니고, 그죠? 사용성인일 기준. 일반 분양은 또 잔금일이 많이 늦게 친 경우에는 또 많이 늦게 친 그날 기준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 따질 때 조금 영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 날짜 알아두시는 거는. 원래 제일 처음 관리처분 바뀌기 전부터 집을 가시고,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원래 맨 처음 집 샀던 그날부터가 취득일이에요. 굉장히 긴 세월을 갖고 계시는 게 되겠죠, 이런 분들은. 그죠? 그럼, 치덕가액은 그러면 어떤 걸 보느냐. 취덕가액은 원래 오랫동안 처음부터 갖고 계시던 분들은 원래 샀던 그취덕가액에다가그 다음에 덕세라든지 이런 필요 경비를 더하고, 필요 경비에는 취덕세불았스현금영수증을 받은 중계, 중개, 중개보수 그게 같이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취득가액에는 여기 청산금이라고 되어 있죠. 청산금은 나중에 내가 분양가가 만약에 5억인데 내 원래 갖고 있던 집을 2억을 인정, 3억을 인정을 받았고 중간에 계약금, 중도금 여섯 번, 잔금 이렇게 나누어 낸 돈이 만약에 이억이 더 있다고 하면 요 이억도 같이 포함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분양가정도금액이 되겠네요, 그죠? 분양가정도금액에 플러스 지득세 중개보수료 낸거다 더해서. 어, 취득가액에 그냥 더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승계조합은 입주권 취득가액입니다. 요 입주권 취득가액은 우리가 입주권 취득할 때는 어떻습니까? 감정평가액이나 어, 권리가그 플러스 프리미엄 요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거 몽땅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은 분양가액 플러스 프리미엄 요게 취득가액입니다 분양가액 플러스 프리미엄. 그렇습니다. 어, 근데 지금은, 지금 뭘 행정소송을 간이 많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지득가액에, 아까 입주권 취득가액에 피해를 더해서 취득가액으로 잡았잖아요. 그쵸? 맞죠? 어, 근데 지금은, 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입주할 때 보존등 기료를 한번더 내거든요. 이거 승계 조합원분들은 그 보존 등기를 낼때 분양가에다가 어 분양가에다가 플러스 프리미엄을 한번더 더하더라고요. 이게 완전 이중 과세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히 넘어가고요. 어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세율, 그 비과세 판단을 할때그 보유 기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래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계시다가 내 이름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그리고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가 입주를 하셔서 새 아파트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비과세 요건까지 못 가고 아니면 다른 집이 있어서 이 집을 과세로 팔게 될 경우에 어 그러면 장특공을 적용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산출을 해내야 되잖아요. 어 그럴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보느냐 제일 처음 우리가 집 샀던 그 기간 있죠. 그날부터 신축주택까지의 그보유기간을다 이제 합산을 해주는 거죠. 보유기간은보유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장특공을 적용하는 거는 또 나누어서 이걸 계산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원래 그지득가액은 감정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일 처음 지득일부터 주택 지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다 더하고 중간에 아까 원래 내 간평이 3억인데 플러스 2억의 추가 분담금을 냈고 5억의 분양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2억에 해당되는 추가 분담금 있죠. 요거는 관리처분인가일부터 또 요렇게 그 장독공기간을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곧 다음 요 영상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는 걸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원조합은 그 기간이 다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승계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승계조합은 내가 비과세를 어 이렇게 따질 때 2년간 보유한 요 기간을 계산할 때나 뭐 이런 거 따질 때 신축주택 사용승인이라돼있죠 신축하고 종전주택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축주택은 새 아파트 입주하는 그 아파트 그사용승인일 그날부터가 내가 보유기간이에요. 여기 잘 적어놨죠. 사용승인일 이후 보유기간. 그때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우리가 또 취득세를 보존등기료를 한번더 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날 이후부터가 계산을 해서 뭐 2년간 보유하시고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또 비과세가 되는 거고 뭐 입주권을 관리처분 후에 산, 산지가 산 벌써 한 3년이 지났고 입주해가 2년 지났는데 보유한 거 5년 안됩니까? 아닙니다. 어, 신축주택, 새 아파트 완공한 거에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가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사용 뭐 사용 같은 거죠. 그런 날로부터 계산을 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하시는 분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분은 아까 지득일이언제라 했습니까? 잔금정산일과 임시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중 늦은 날이 지득일이라 했죠. 그지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요. 특히 승계조합원으로 사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런 분들은 또 집을 한채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투자 개념으로 여기저기 집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 요 어, 사용성인일 기준으로 취득일이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 요렇게승계조합원이 되는 요 날을 기준은 언제냐. 관리처분이 나는 그 당일날 만약에 뭘 하나를 샀어요. 그날 관리처분 나는 줄도 모르고 그날 장검이를 잡았어요. 그럼 그분은 그날 당일부터 승계조합원이냐? 그건 아닙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실부터입니다. 고실. 고실부터 승계조합원의 신분이에요. 그것도 좀 챙겨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아주 이렇게 간단한 어 취득기준일과 그 다음에 보유기간 산정하는 것을 짚어봤는데요. 한번 요약해보면 원조합원은 제일 처음 헌집 샀던 그날부터 취득기준일이 다 들어가고 보유기간다 들어갔죠. 그런데 관리처분 고시1 기준으로 승계조합원이 되셨던 분들은 나중에 새 아파트 완공된 그 취득 신축주택취득일 그 기준일이 사용승인일입니다. 아니면 임시 사용 승인일입니다. 아니면 실제 사용 승인일 그런 날, 그날이 취득 기준일입니다. 그날부터 2년간 따지셔야 되고 그날부터 모든 걸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 고시는 보통 등기가 나오는 그건 몇달 뒤에 나와요. 대단지일수록 늦게 구청이나 이런 법무팀에서 일 처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다 떠나서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취득일이 되는 거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일반 분양도 애매 애매해 하시거든요 득더을뭐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잠금 친날 사용성인일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전화로 문의도 많이 오고 질문도 많이 옵니다. 그 기준일에 대해서 그건 아까 사용성인일과 내 마지막 입주 때잠금 친날 중에 늦은 날 기준 요거 정리해 두시면 요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최대한 부지런 히 유튜브를 하루에 하나씩은 올려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떠올려드리면 공부하신다고 머리 찐하겠죠? <웃음> 짧게 짧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